도망가, 도망가. 도가 아, 좀 때리게 줘 뭐야? 아, 좀 때리자. <웃음> 나이스. 아, 짧네. 잠시만 아이고 오오오오오 어, 어, 어. <웃음> <살려줘. 웃음> 제발 <웃음> 아.. 했다 <잡았다. 웃음> 9 <목소리도>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t h a 그렇지! 잘 가라! 아 오지마, 오지마! 오지마! 아리가하리가 야! 하 아하! 아하! 아하! 아하! 아